그 1대의 일... 응? 함수? 아니 아니 그까 그러니까. X에서 Y로 간다는 함수가 전에 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속한 그룹 이 함수 이름이에요 아. F라는 함수 이름이라고요 G라는 함수는 네. 그룹이 속한 소속사를 지금 봐라가 네. G라는 함수 이름이에요 네. X에서 Y로 갔다는 얘기는 F라는 걸 통해서 간거 맞아요? 네. 네. 그다음 y에서 z로 갈 때는 g라는 걸 통해서 간 거죠, 그죠? 네. 그럼 f에서 z로 가는 경로를 보니까 어때요? f라는 걸 통한 f라는 걸 통해서 간 다음에, 그죠? g라는 걸 통해서 z까지 간 거죠, 그죠? 네. 그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. f로 먼저 갔죠, 그죠? 네. 그 후에 g로 간거 맞아요? 네. 예. 네. 그래서 요거를